아빠가 오늘 신메뉴를 하루 종일 먹다 왔거든? 응. 솔직히 응. 얘기해서 토할 것 같아 와플을 너무 많이 먹었어 맛있어 먹고 싶다넌 어떤거 좋아하는데? 딸기 내꺼거든? 뭐한 모금 말 라면에 이걸 하면 나오냐? 야 네가 라면에는 역시 코리아라아 음. 하이라야 라면에 레드와인이고 아니야 그러니까 네가 아직 어인자는 거야 3, 2, 1 그래서 아빠가 가게를 차리는 건 어때? 미쳤나봐 싫어 <웃음> 아니 지금 당장 하겠다는 게 아니라 아빠가 게를 만약에 돈이 없잖아 <웃음> 주둥이 함부로 나불거리면 죽는다 <웃음> 한 번만 더 헛된 소리 하면 진짜 재혼한다 <웃음> 차은아 어때? 차은? 싫어 아 그거 있잖아 그 잘생긴 오빠 싫어 여신강 아빠가 좋아 아 그래. 역시 아 진짜 야 나도 옛날에는 그 정도의 외모를 자랑했어 뭔 소리야 솔직히 지금은 이렇게 망가졌는데 알잖아 그, 우리가 또 연애를 했던 초창기는 너가 나한테 확 엄마가 확 빠져들었다고 개똥같은 소리야 니야불벌리는 주둥이에 빠져든 거지 내가 어? 근데 시간을 되돌릴 수있잖아야 엉망급을 해 엉망급을 아니야 아니야 시간이 되돌리지 않을 거야 주화가 없잖아. 엄마는 또 돌아가더라도 또 실수를 해서 또널 낳아 때 소설을 써라. 다마시네 미니 아빠가 다 마셨어. 계속 따라다면다 먹고, 따라다면다 먹고. 얼굴 심지어 시뻘게 쪼가지고. 쉬운 거 아니야? 출근하자마자 커피를 마신다. 공짜다. 그래서 사무실 출근이 제일 좋다. 회의가 있다. 나는 관련이 없다. 어쩌다 앉게 됐다. 회의감이 든다. 이미 나갈 수는 없다. 나는 누구인가. 열심히 듣는다. 신제품 시식 때문에 출근했는데 마케팅 회의를 듣고 있다. 나는 누구인가. 리왜 그러냐? 기분전환. 관장하겠다. <웃음> 그것 또 뭐야? 응. 돈이 많냐? 돈이 저, 쓰고 나는구나. 저 이게? 취직했거든요. <웃음> 취직하면 이렇게 됩니다. 아, 그래. 취직 하면 이렇게 됩니다. <웃음> 취직해서 받은 월급으로 아주 그냥 다 질러버렸구요, 가 그래서 머리도 하고 그 돈으로 머리하고 애플아치에 잘났어. 대표님 감사합니다. 대표님 옆에. <웃음> <웃음> 야 옆에 계시다고 아주 난이 났다 난리 났어 뭔가 나양은 지금 그렇게 핸드폰 으로 문자질 하고 있을 때냐 지금? 당근맛에 당근맛 <웃음> 있는 거 팔고 없는 거 사고 그런 거요 지금 나도 네 나이 때는 그랬어 <웃음> 공유경제 저렇게 해서 만들고 먹고 만들고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계속 먹고 그래야지 신메뉴가 하나 나올까 말까다 쉬운 게 아니야 줄것 같아 밥 대신 와플 먹고 물 대신 와플 먹고 자다가도 먹고 본부장님 교육팀장님 디자인 팀 사원 이사님 대표님 부대표님 넌 뭐하냐 넌? 어, 너 커피 마시러 왔어 지금? 너 그러다 짤려 지금 시국이 어떤 시국인지 알아 지금? 커피 마시고 놀 때야 지금. 가갖고 청소라도 해야 될거 아니야. 머리 그러고 청소. 제가 제가 네. 어. 열, 열 알았어. 열게. 잘했어. 고개만 끄덕이냐? 아, <웃음> <웃음> 하나하나 다 계량하고 만든 다음에 또 만들어보고 또 먹고 아니다 싶으면 또 먹고 아니다 싶으면 또 버리고 얘는 또 만들지도 않고 계속 고개만 끄떡거리고 20대 여자의 입맛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30대 후반의 입맛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애플워치 아애플워치도 그렇게 잘해. 아, 야 돼? 아, 애플워치, 애플워치... 아, 얼마 얼마 주고 샀어? 얼 얼마... 아니 선물 받았어요 선물? 개뿔? 누구한테? 그럴? 너가, 그럴? 너가, 그럴? 너가 너한테 선물한 거 아니야? 오늘 나한테 선물해야 할때 일어났어 와플로 점심을 먹고 김치찜을 디저트로 먹는다 요리하는 공짜다 장사를 하고 싶다가도 우리 회사가 좋다 가위바위보 무슨 몇 내기냐 5만원 내기 5만원 내기? 다시 0년 3만원 아, 만원 내기 그냥 만원 내기 몇 년? 20년 어. 2만원 내기 40년 50. 50년 50년 아, 내려. <웃음> 어, 손 떨리네, 와. 2만원 내기. 장난 아니지? 4년. 아! 되게 신중하다. 나 아, 신겨야 돼. 저거. 18. 18. 10. 1 8대사 엄마 18 아빠 이제 시작이야 이아어왜 이렇게 어렵게 했지아 이게 뭐야 이게 왜 빠지냐고 무릎까지 굴고 아니지 아니지 이잖아다 잡고 이렇게 흘린 거 아니야 낙이 아야 낙계 말고 말도 야! 야! 나기잖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하나부터 잡아도 돼? 어! 우리 동네는 세개 잡고 하나야 충청도는 너 오늘 동는데 아! 아빠 몇 점이냐? 야! 안 해! 51! 51! 2만원 내놔! 2만원 없어! <웃음> 뭐야! 개자이체 <계좌이체. 웃음> 무슨 개자이체 <계좌이체. 웃음> 아, 기가 막혀, 진짜. <웃음> 계좌이체! <웃음> 무슨 계좌이체야? 현금도 없어, 돈도 없으면서 이거 지금 했냐?